고다기대 안녕 여러분 K-POP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아이돌 그룹이죠. 아 그렇죠. 매년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응.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쏟아지는 것 뭔가 같아요 뭔가 하늘에서 쏟아 내리듯이 그냥 훅훅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강 음. 씨는 응. 이렇게 어린 시절 좋아했던 아이돌이라든지. 어, 이런거 말하면 나이, 나이 들키는거 아이 괜찮아요 우리 나이 다 할텐데 여기다 페인트 두개뻑칠해가지고 아... 장갑 벗기고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해 <웃음> 이런거 말하면 안돼 아, 저는 어, 엑소 좋아해요 <웃음> 근데 혹시 아이돌이 그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그아이돌이란 말을 정확히 음. 알지는 못해요 어. 이 아이돌 뜻은 우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네요 음. 우상처럼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인기있는 톱스타에게 아이돌이란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이 1940년대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미국 처음 쓰였다고 하네요 당시 영화배우 겸 가수였던 프랭크시나트라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이 언론에서 이 인기를 10대 여학생의 우상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서 현재 아이돌의 뜻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래 이 한국 아이돌들이 세계무대를 이렇게 휩쓸고 다니잖아요. 그야말로 이 한류의 성공장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그래서 오늘의 고다쿠 제목이 뭐냐? 뭔데? 전설로 가는 엑소인데요. 엑소?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엑소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보실까요? 보시죠! 응. 응. 우 <웃음> 엑소는 수호, 시우민, 레이, 백현, 젠, 찬열, 디오, 카이, 세훈으로 이루어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9인조 보이그룹이죠. 본래는 엑소K 6명, 엑소M 6명으로 이루어진 12인조로 데뷔했으나 엑소M의 중국인 멤버들이 연달아 탈퇴하면서 9인조가 됐다고 합니다. 엑소K와 엑소M은 엑소의 유닛이 아닌 별개의 그룹으로 엑소K와 엑소M이 모여 활동할 경우 엑소라고 부릅니다. 엑소가 특별한 이유는 특유의 판타지 콘셉트와 이 세계관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배경 설정에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엑소학이라고 명명된 독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엑소가 아이돌 팬뿐 아니라 아이돌 문화에 관심이 없던 판타지 장르 시장에도 개척했음을 의미하죠. 엑소의 세계관은 구세계관과 신세계관으로 나뉩니다. 엑소는 태양계의 외행성을 뜻하는 엑소 플래닛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의 멤버들은 기억도 초능력도 잃은 채 지구에 오게 된 외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막아서는 적들을 물리치고 초능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엑소의 이야기의 초반부는 12명의 초능력을 얻고 서로의 존재를 깨닫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붉은 기운의 눈에 의해 엑소플래닛에 있는 생명의 나무가 둘로 나뉘어 지구에 숨겨졌으며 12개의 전설은 지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12개의 전설은 엑소 멤버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엑소K와 엑소 m 이 불시착한 세계는 전혀 다른 평행세계의 지구였고 둘은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때를 일식 또는 월식이 행해지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두 그룹이 만나 하나가 되면 진정한 엑소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평행 세계에 존재하는 엑소K와 엑소M은 서로 대칭을 이루며 각자 페어를 이룹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같은 춤을 추죠 그러나 국무의 부분부분 서로 다른 퍼포먼스를 배치시켜 평행 세계를 암시합니다 대칭을 이루는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우민과 수호 루앙과 카이 레이와 백현 크리스와 찬열 챙과 디오 타오와 세훈 이처럼 엑소K와 엑소엠 두 그룹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능력은 엑소 컨셉의 핵심입니다. 엑소 K는 대부분이 원수계, 엑소 M은 초자연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마에서는 이들이 힘을 대찾고 기억을 되찾아 초능력을 쓰기 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엑소 K와 엑소 M은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오이판과 루안이 탈퇴하면서 기존 세계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엑소는 세계관을 리부트하게 됩니다. 신세계관을 대대적으로 알린 엑소드 스티저 영상은 영국, 미국 등 해외 로케에서 촬영되어 영상미가 좋았고 2012년 데뷔 때와는 달리 초능력을 구현하는 방식을 꽤나 세련되게 잡아냈다는 평을 얻었습니다. 기획사 측은 이러한 엑소의 세계관을 가지고 팬들이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공식 계정을 만들고 장렬하였는데요. 카이의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 티저 영상의 공개 시간과 티저 영상 속의 장소, 해당 멤버를 맞추는 추리 게임을 하게 됩니다. 가령 공식 계정을 통해 리더란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힌트를 주는 것이었죠. 이는 2014년에 있었던 팬들의 기억을 위로하는 의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엑소는 자신의 세계관을 적극 활용하여 팬을 단순히 세계관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아닌 세계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탐구자로 만든 것이죠. 역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스토리군요. 음, 엑소의 음악은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와 팬들의 상상력이 합쳐진 이 하나의 서사시가 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나는 엑소 노래 들으면서 그 스토리를 분석을 해보면서 좀더이 엑소에 대한 마음을 좀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저희는 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아침에 도착하세요.